예, 안녕하세요. 우천조사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 침낭 테니어 인더스트리 익스트림 콜드 웨더 슬리핑백을 여기 압축색에다 넣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방법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.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색이 있거든요. 이 색의 스트랩을 전부 다 풀으십시오. 다 넓게, 옆으로 된 것도 풀고, 여기도 풀으십시오. 풀으십시오. 이렇게, 넓게, 넓게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. 다음에는, 신랑의 그 자꾸를 자꾸하고 단추를 다 닫아야 됩니다. 아주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서. 이렇게 가만 이게 좀 이렇게 어 이거를 말을 때 어, 힘을 안 줘서 그냥 대충 말으시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세게 다 넣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접을 때 어디서 접을 때부터 어, 몸으로 이거를 이렇게 압축을 하세요. 어, 이제 끈이 있으니까 끈으로 가풀려아 옆에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. <웃음> 이렇게 크니까,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, 이 압축색이 나온 거예요. 자, 압축색을 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게, 그죠? 자, 하고, 이제, 압축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 이렇게, 헛바닥 같은 게 있어요. 여기를, 덮구요. 이제, 필 같은 거 맞지 말라고. 스트랩을 당겨서, 얘가, 조입니다. 쉽게, 풀로기 쉽게, 이렇게, 묶어놓습면 됩니다. 특별히. 아니, 아무것도 되고요. 자. 자, 이제 옆에, 옆에, 이제 어떻게 조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옆에, 제가 하겠죠. 세 개가 옆에 있다고 했죠. 세 개를. 이제 위아래를 줄여야 겠죠 위아래. 이렇게 땡 거죠. 자, 불러서. 불러서. 자, 네. 다 됐습니다. 네. 이렇게. 수압이 끝났습니다. 이게 보시니까 처음에 침낭에 말렸을 때보다 훨씬 더 부피가 작아졌고, 또 이게 이렇게 중장 위에다 올린다든가 이렇게 뭘 이제 차이다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가지고 다닐 때 부피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또 이게 방수팩이죠. 그러면 속에 있는 귀한 침낭에 오물이나 어떤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예, 비싼 침낭인데 비싸지 않은 좀 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식량 좋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, 이색 혹시 없으시면, 사시기를 강추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